지난 시간에는 그 스테반이 이스라엘이 가장 신의 수준에 가깝게 여기는 모세에 대하여 그의 소명에서부터 출발해서 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테반이 모세를 모독, 모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테반은 모세의 모세댐에 대해 바르게 증거하여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하에서 쓰임받은 인물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웃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적인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 모세가 세움을 입었고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고하기 위해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세바는 그의 변론에서 분명히 모세가 전한 율법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종속된 면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하는 것도 암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변론을 듣는 저들의 조상들이 모세에게 행한 일이 곧 불과 얼마 전에 저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일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도 드러냈습니다. <웃음> 저들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나타내야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어, 어, 그, 그, 감당한 그 모세를 거부하고, 그저 자신들의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어 우상숭배에 빠졌다라고 한 것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오실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피조물들이니까 사실 피조물들을 하대하려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뭘 중시해야 되고 어떻게 그 중시를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스테반은 저들을 정죄 하려는 냉소적인 태도로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알고 너희들은 모르지? 하고, 어, 그, 상대를 낮추어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테반은 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또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차분하게 자신을 결론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빛을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지만 그걸 그 쓰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악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 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스테반이 그렇게 한 것이다. 자신을 변론한 것이다. 자신을 변론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변론을 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규범적인 종교의 실체를 파헤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륜에 의한 실질 있는 종교의 참모습을 냉철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질 있는 종교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완전하시고 그것이 참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안전하고 완전하다 하는 걸 알고 거기에 자신을 다 들여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웃음> 그러나 형식적인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아, 형식은 똑같이 취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른 거예요. 늘 자기라고 하는, 자기 관점에서 모든 걸 대하는 거예요. 음. 이 주님,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본 적이 없고 그냥 도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거죠. 그, 기독교의 그, 그, 외형의 틀이 있잖아요. 그, 그 그것이 하나의 문화같이 그, 주어져 있는 건데, 그걸 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참, 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행복을 쫓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일에 한 목적적으로 쓰이기를 힘써야죠. 그것도 개인이 아닌 교회 아로서 그 일을, 그 일에 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신의 인도,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무슨,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분명히, 오래 전부터 신자 생활을 했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스테반이 본 거죠. 스테반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집사라고 해서 직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사도와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 분명히 그 시대를 통찰하고 사람을 본 거예요. 바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저들에게, 어, 저들에게 냉소적으로 대한 게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 자신도 그, 그 속에 있다가 이제 구원받은 존재이니까, 이제 그런 자기가 속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 그 자신들을 보게 하는 거다. <웃음> 세바는 그 이전에는 온갖 정치적인 그런 그 생략 그런 술수 그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경영했을 것인데, 이제 이제는 그런 걸다 내려놓고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해도 개의치 않고 어 이제 이웃 사랑에 그 참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결코 개인의 안위나 번영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타협을 하면 세바는 여기서 안 죽죠. 여기서 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성전 청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고난 기간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그 때, 그, 이방인들의 완전히 장사판이 되어버렸는데, 거기를, 그, 그, 이, 가, 온갖 이권을 가지고 주, 주도하는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고 말이죠.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그, 놀아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거기, 그, 거기에 또, 반사 유익을 얻, 얻기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분노가 침을 이쳐갖고 거룩한 분노죠. 그의이로서 아주 노곤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흩어버리지 않, 않으십니까? 그 하나 집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게 모형적인 역사 속에 있었을 때그 의미 그그그 그, 그, 그걸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실제를 염두에 두고 모형적인 역사 속에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 사실을 주님이 다 성취하셨지만, 그, 당신을 이제 배척하고 헛된 열심을 내는 저들을 보고, 헛된 탐욕을 부리는 저들을 보고, 엄, 어, 엄위롭게 그렇게 본위를 행사하셨어요. 그거는 마침, 그건, 어, 다, 당신이 사형, 그, 당하기 위해서, 그, 확정을 받기 위한 일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 그런 거 그렇게 건드리지 않았으면 저들이 그렇게 주님을 그냥 그 공회해서 그렇게 사형 언덕까지 내려고 하지 않겠죠? 타협을 했습니다. 스테반도 동일한 심정이에요. 동일한 심정으로 성, 성전을 중심으로 그 헛되게 움직이는 저들을 보고 그 성전의 본위가 뭐고 성전의 목표가 뭐고 성전을 통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정상한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세반도 여기서 사형선고를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도 케이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요 예, 네, 이제 오늘 본론의 전체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합니다. 스테반은 오늘 본문의 변론에서 먼저 성막에 대해 증거합니다. 저들이 스테반에 대해 성전을 모독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과연 자신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인지 성전의 역사성과 그것의 상징성과 예표성 등등을 들어서 어,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차 방법하지만 스테반이 이런 변론을 하는 것은 자신이 그 가진 신학의 정당성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당성을 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사 안에서 성전의 존재와 그 역할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그것이 목표하는 것이 메시안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 일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신 일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스테반을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든지 역사관, 예배관 등의 허상을 아주 준엄하게 지적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악된 참상을 돌이켜볼 수 있는 재료를 주고 있다. 저, 저, 저 사람도 이거 건드리면 분명히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힘들잖아요. 서로 힘들지. 그런 생각을 하면 이런 말을 직접, 뭐,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 실태를 보이지 않고 그런 그 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는 치료가 될수 있는 게 없어요. 저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아, 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 것입니다. 세바는 인간적으로 위협하는 저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한치라도 취하지 않았습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주권적인 구원의 경륜을 펼치심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의 골마 터지게 된 오랜 생, 상처를 째는 아픔이 이, 있지만 가면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웃음> 오늘 변론의 그 구조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바는 먼저 장막에서 성전으로 변천해온 개시적이고 그 역사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44절로 47절까지인데 광야에서부터 여호수화를 거쳐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개괄적인 역사를 증거합니다. 성전의 구속사적인 의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8절로 50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하며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제를 증거합니다. 성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테반 성전이라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렇게 높으신 분께서 거할 곳을 그 사람이 지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1절로 53절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죄악된 상태를 조상의 경우와 일치시키며 직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조상들이 오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그러한 죄악과 상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음에 내어버린 죄악이 같은 선상에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광야의 성막에서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스테반은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에 대해 증거의 장막이다 했습니다. 이는 작막니다 장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막을 통해 증거되는 신령한 뜻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증거하는 바의 내용도 모르고 그저 성전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데에만 주력을 하는데 세바는 그것의 허상을 처음부터 비판조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냉소적인 비판이 아니고 건설적인 비판, 본위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이 증거의 장막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세바는 이 장막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명하신 그 식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정확한 모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정한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임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진전된 경륜하에서 주님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들어가 일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들에게 이런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국기 40장에 보면 성막 건립이 나오는데 여기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막은 여호수아 지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하던 때에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실로에 고정되어 정착하게 됩니다. 여리고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실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마다 그것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그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자신의 궁전을 짓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거처의 모형을 세우는 일을 승낙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과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과하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대적들의 피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사역의 성격상 그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전을 짓는 일을 준비하는 일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전 건축의 재료를 수집했고 땅을 매입했으며 소요 예산을 모았습니다. 세바는 이제 그 일을 솔로몬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그열왕기상 8장 17절로 21절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내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그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저희와 세우신 바 여와의 언약 넣는 괴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가 한 고백을 보면 솔로몬조차도 그 성전 자체에 근본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추측헌데 아마 솔로몬은 다윗에게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 16절의 내용을 전달받고 다윗의 진정한 후손에 의한 왕국의 도래와 그 궁극적인 성취를 생각하고 다윗, 성전 건축을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봉헌 기도를 올릴 때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열한기상 8장 22절로 2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바로 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화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이지 아니하리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건대 주는 주의 종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그 자체의 의미를 건물 그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저들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 오경만 우리가 살펴봐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서 저들이 인도를 받아서 그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식양대로 지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과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서 가난해서 그걸 누렸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본인은 성경 가르침의 본인은 다 어디로 갔고 껍데기만 지키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어떤 책에서 봤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그 죽은 시체에다 화장하는 꼴과 똑같아요. 얼굴 이쁘게 화장하잖아요, 여할 때. 시체, 시체에다 화장하는 그 삶하고 똑같다. 생명이 없이 그 껍데기만 취하는 그런 기독교를 취하고 있다면, 그런, 그런 모습이다. 그걸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스테이 세바는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까지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계시를 인용하여 비유적으로 단정을 지어 말합니다.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1절로 22절에 2절 상반절에서 말한 바의 내용을 들어서 그렇게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실로 이것은 좀 전에도 읽었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드린 기도와 같은 맥락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반의 이런 사상은 물론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깨우치심으로 확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그의 공생에 동안 한편으로 존중을 했고,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그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의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존중을 했고, 그것을, 그, 악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어, 어미롭게, 그, 다스리신 거죠.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며, 한편으로는 저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셨, 하셨으며, 자신이 그 성전보다 큰 일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인해서 이제 성전이 멸망을 초래할 것까지, 성전의 멸망을 초래할 것까지 그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걸안 붙잡으니까 주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과연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성전 안에 계신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안을 받고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호가 함께 있다고는 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차 막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어진 계시와 그로 말미암는 축복의 창구로 성전을 이용하였지,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와 성전과 관련된 메시아에 대한 현재적인 통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사도계인들, 그더 헤롯 왕과 그 그런 사람들이 다그 어, 성경 성전이 가르치는 본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당시 성전에서 말이죠. 6월절 때, 그, 어린 양이 몇 마리가 잡혔냐면, 뭐 이제 그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25만 마리. 그리고 성전 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세갤 있잖아요. 반세계에 그, 그 값하고 또, 그, 외부에서 멀리서 성전, 저, 어린 양을 갖고 오면, 이제, 그, 걸 흠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재물들을 다시 바꾸게, 그게 무려 가, 격 차이가요. 한2 0배는 그게 뭐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20배면 200만 원 고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기득권을 그 가야바 안나스가 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그자그 그, 그 전체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그렇게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270만 명 정도 됐다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다 잡은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끼리 단위로 와 가지고 막저 했기 때문에 그뭐 그게 한 25만 말이 정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전체 그 금액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아니, 그런 것에 묻혀가지고, 그냥, 그, 성도들은, 아,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그냥 지키고 또 지도급들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죠 그러니까 성전 청조를 두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사역 초기에도 하셨고 사역 말기에도 하셨어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그, 그 솔로몬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또 예레미야도 이제 분명히 거짓선지자들이 이것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 이름으로 뭐 맹세하면 뭐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저기 다 부안에 동해가지고 그그 속에 구린 속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그걸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그리스도이고그 글을 통한 그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 다 거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속에서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일이 다 있었는데 그것에 창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로 모이는 목적을 몰라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또안 다니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마지못해 오고 그냥 삶은 자기 궤로 사는 거예요.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높아지신 그 목적이 뭔가 왜자 자기에 창조하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우리를 왜그 영광에 참여시켜서 그 일에 가담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건 아예 생각을 안 해. 그냥 현세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 안위가 보장이 된다면 좋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무슨 고난을 받게 했으면 그런 사람이 주의 뜻을 어떻게 부복하겠? 기회만 되면 이제 도망가는. 거야. 사실 가론 유다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상과 사회상을 누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사회, 그, 런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그 구현하려고 했다. 속에는 시커먼 그 욕심이 그냥 있어가지고, 뭐, 뭐 주님이,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그걸 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뭐, 요런 말을 하면서, 예. 이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를 믿는데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완전히 붙어서 살든지 아니면 적당히 살다 나갈, 나가든지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주님, 현실 매일매일, 그 주님의 인도를 쫓아서 주님이 나를 지금도 말씀과 성신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걸 쫓아서 내가 마땅히 구현해야 될 인간상과 사회상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의, 의와 공도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그게 그게 어, 아니면 세상에 답이 없잖아요. 현대적인 그 지식이 없어서 이 사회가 유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금이 없어서 사회가 유지되면 보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저들이 이렇게 변질됐는가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입은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있고 그저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들 자체를 즐기는 차원에서 소유하고 즐기는 차원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주님이 왜 건강을 주셨는지, 주님이 왜 재물을 주셨는지, 왜 지혜를 주셨는지, 왜 직임을 주셨는지, 그 하나도 생각 안요 구속사 안에서 저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이며 맡은 책임과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실질을 보이며 그 나라의 전진을,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환경적 변화에만 민감하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만 행복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시의 목적에 청렴치 않고 듣고 전하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기고 은사를 정상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실로 이들은 종교의 어떤 외형이나 의식은 중형이 여기면서도 영적이고 내부적인 생명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주 간과해 버리고만. 그리하여 성전이 당대에 가르치는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구속사안에서 어떤 예표적인 위치에 있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성전 자체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을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성전을 위하는 그, 그 심상, 사, 실제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죠.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8절입니다. 이거를 제가 반드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화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오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곳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민이라화있을지어 외식하는 소위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화이슬신저여 의식하는 서유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소경된 바리세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진정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토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람을 대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보이로운 2사에서 1장 12절에 나오지만 저희가 내 앞에 보이로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세바는 유대인들의 그런 상태를 알고서 이제 그들의 죄에 대해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대적했던, 대적하여 금송화제를 만들었던 자들의 죄악과 동질의 거심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용어, 목이 곧고를 사용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배제된 열심이라는 것이 항시 헛된 것을 섬기는 것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알아서 저들이, 저들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교의 상태에서 보이는 저들의 형편을 낱낱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 51절로 5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신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비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실이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 도다 하니라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사랑하면 그저 잘해주는 것으로만 여기기 쉬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상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모습을 취해가도록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확실히 지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문대서부터 쬐야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주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핑계치 못할 심판의 증거로 작용될 말씀입니다. 세바는 세바의 이런 표현은 사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의식하는 유대인과 그들의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해 가진 감정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어, 29절로 38절 말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감정에 의한 냉소적인 판단이 아니라 저들 향했던 사랑의 배경에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냥 썩은 거다 그냥 덮, 덮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실체를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토께서 이루신 일들을 다그 전제해 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스테반의 지적, 지적이 웃으면서 되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독설적인 비난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는 자이며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자들에 대한 동정이 있고 대적 세력의 위험을 보고 있는 자로서 저들의 메시아를 향한 외식적인 죄악의 정고을 찌른 것입니다. 막연히 감정을 품고 무질서하게 대응한 게 아닙니다. 세반의 지적처럼 만일 저들이 천사가 전한 모세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였더라면 메시아를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본의 안에 과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저 명문, 율법의 명문만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2010년도에 이제 노예에 가입해가지고, 그때도, 이따 오후 강설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목사가 서약하는 내용이 있고, 성도가 서약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문답이 있었죠. 그런 게 그냥 통과 의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아, 이제는 서로, 이제, 공동체로서 그런 책임을 지고 살아가겠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쫓아서 단순히 하나의 지체, 그, 하나의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바뀔 일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혼인식 때도 그 뭐,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뭐, 뭐 서로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나 뭐, 가난할 때나 뭐, 그 다, 소약하고 혼인하지 않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그거는 진짜 소약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소약한 거를 저기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명저 그런 것들을 명목으로만 알고 기억하고 있고 아, 아스라의 그냥 옛날의 추억으로만 기억하고 있고 실제 그걸 누려가는 일에서는 그 책임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 무엇인가 두 주간에 걸쳐서 구원은 영광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 부합되게 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폐역한 상태로 절, 전락되고 말 것이라는 내용도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권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에는 많은, 여기 종속돼서 내려오는 많은 개념들이 있어요. 주권적인 은혜 안에는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임재가 있어요.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신 실제들이 있다. 그, 그걸 더큰 카테고리로 표현을 해서 그런 거지. 세분화하면 거기에 온갖 주님의 은혜, 은혜와 배려, 언약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저들이 그 게시된 것의 실체적인 사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저 외형을 준수하는 일에만 매진하여 전통화해 나갔을 때였다 하는 것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아울러 세테반의 증인으로서의 자태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지식과 자세를 가지고 적대하는 세상을 향해서 대응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직은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성소에 참여한 자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미 하늘에 안침바된 존재예요. 그런데 실제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처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그 초소로 지어져 가는 거죠. 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야마 이미 구약에 약속된 새 성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영광을 힘입어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너희 몸이 이미 성전인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음. 6장에도 나오지만 음. 그리토의 현재적인 통치가 없이는 다 허상을 추구하는 것이며 외형만 중시하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통치가 무엇입니까? 말씀 이 말씀과 성신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 그, 주님이 근데, 말씀과 성신으로 다스려 가실 때,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고린도 후서 5장, 그, 응. 17절 이하 19절까지, 그, 20절까지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중을 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토로말미암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주님이 말씀과성신으로 일해가시는데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토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명한 하시는 것 같이 그리토를 대신하여 간구하노.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손시자예요. 그런 일에 그 이제 앞장서는 사람들이 직분으로 서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 선자로서의 지 역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삼직이 다 여러분들도 그런 대사들이에요. 그 말씀과 성신으로 다 아니 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 책임을 안 하면 이런 말씀을 다 부인하는 거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이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해 가시는데, 그, 그 일에 가시는 면들을 우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쓰여야지,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계로 다스리, 다루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상하게 반응하여 그 실질안에 거함으로써 그 영광을 힘입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이 시간 속에서 과연 실체적이고 생명적인 종교의 실질안에 거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잘 헤아려 보고 복음 전환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하나님과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런 걸 빼놓고, 아무리 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건 헌금 잘하고, 그건 뭐, 이교도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종교에 열심히 내서, 다, 시간을 바치고, 그, 시간에, 그, 뭐, 유대교인들은 얼마나 율법에 열심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외우게 하고, 암기하고, 그걸, 그, 주석서를 붙여가지고, 후대에 알려주고, 그, 그거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빼먹었다. 그 본질이 뭔지 알아. 본질이 그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자기는 이룰 수 없는 걸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적 질서 속에서 그걸 누리지 않고 내가 신자의 삶을 산다. 그건 거짓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좀 아는 거 가지고 뭐 선생 노릇하고 많은 척을 하고 그건 죽을 일입니다 진짜. <웃음> 도와겠습니다.